하하하하 <웃음> 아씨 아뭐뭐 뭐. 뭐해 뭐 뭐하세요 뭐가 구울을 왜 넣어 도대체 병하면 니가 이겼겠네 정상으로 이기겠지 구울 뭐야 구울의 첨보 뭐야 잠깐만 몸매 뭔, 뭔 커시면되지 이거? 개천.. 개천제네 천재다. 이 사람 천재다. <웃음> 아, 저건부다이 사람. 와. 천재다, 이거. 어, 구를 썼네. 어, 넌, 넌 리븐이 없네. 아, 잘못 배웠네. 어디서 본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다 죽었네 리븐이랑 카드가 없이 그냥 해적으로 버텼네 자 오른쪽에서 나오고 왼쪽에서 나오고 때리려다가 순버 밀리죠 새치기 자꾸 당하죠 아 잠시만요 급해가지고 똥이 마려워가지고 아 나도 급한데 얘못못 못 나가고 그냥 그냥 이제 얘거 나오지 아니 너 어디가 너다 어디 갔냐? 뱀 사연속 1등 성공 오늘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조심하세요. <놀람> 내정 절대 안해줬 지금. 아이. 아아아니 진짜 쓰레기같이 싸우는데 와아 와와야 이건 진짜 아니지 와 엘리스트 레이로 가자. 간단하게 엘리스트 <목소리> 레이로. 아하, 이건 조금 아쉽지. 두근두근, 뭐가 나올까요? 웬만하면 죽겠죠. 아하, 폭군이 다섯 개에요. 딘딘 딘딘 딘딘 딘딘 딘 아 이번엔 47% 아까보다 쉽죠 아까보다 난이도가 내려갔습니다 가자 아 잠깐만 어야 뭐야 버그야? <웃음> 야 너도 잘가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무한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거든? 뭔가 나와야 돼요. 사이클로구경하 아이씨아이씨 아이씨, 열받아 흥합체 잡힌 데도 이기는 흥합체 축제다 흥합체 축제 싸움 최악이네 못 죽이겠다 이거 제일 못사와 가지고 안에 장난감 안 가져 버렸어. 제발 좀더 버텨봐. 너살수 있잖아. 아 황금 불안 아쉽다. 황금 불안 있는 채로 해야 되는데. 아! 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있죠나 아 <웃음> 이거 처음 봐 <웃음> 아니 나 이거 처음 봐 아, 말도 안돼